김고은의 비하인드. 어이, 어이 웹툰에 나오는 세포들, 세포들도. 이제 속고 세포들. 있잖아, 네, 네. 어, 사랑 앞에 솔직. 끝. 어느 정도 자 하고 있요 네, 아 주요. 하나, 둘, 둘, 둘 네. 셋, 골라봐. 어, 왜 저는 어. 다르게 해요 떡볶이는 안 먹어도 돼요 링크미발음들이 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무 귀여워서 세포자극 공감보내스 티빙오리지널 유미의 세포들 티빙과 티비엔에서 공개됩니다 곧 만나요 안녕. 안녕 유미의 세트 <웃음>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티빈과 티비엘 아 어 너무 겠다 전원 케이가 너무 좋아 너무 아사이 좋아요 나이스 친한 사이 다시 과거 돌아갑시다 액션 okay. 띵 김고운의 비하인드. 둘, 하나, 액션. 네, 있다가, 네. 네 알겠습니다. 그럼 타이탄샷으로 한번 찾아가 볼게요. 그럼도 이제 두 번째 터 가는 거. 네, 네, 한 번만 오케이, 커! 누가 크게 한 번만 해주그면 어떻게 하죠 커! 아, <웃음> <웃음> <뭐라봐> 자, 안녕! <웃음> 아버님! 네. 그래요? <웃음> 아마추어 지가아맞추 <웃음> 형님은 여기서 퍼펙션 하나 내려놓고.